안돼요. 이 형님들 하는 저고 우리가 첫인데우나도 재밌어요. 이거요 지난번 제주, 제주도 갔을 때요 스파이더 버너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요 코펠 안에 요 다소 곳이 안에 넣어놨었어 그래서 요번에 코펠을 쓰려고 열어보니까 이게 그 안에 있지 뭐예요? 그래서 어 요게 다리가 3개라서 좀큰 볼이 있는 뭐 후라이팬 같은거 올려놓으면 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자빠질 위험도 많고 그래서 별로 안좋아했는데 근데 막상 그 투버너로 운영을 하기에는 서브로 쓰길때는 참좋더라고요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휴대성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요 방식 요거 여기에다가 요거 호스 요거 다리를 결합시켜가지고 요렇게 쓰는 요 방식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요거를 한벌더 샀죠? 똑같은 거를 이 스파이더를 잃어버린 줄 알고. 그랬는데, 아.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번호가 <웃음> 이 캠프원. 캠프원은 이 테이블 전용 테이블 번호 해서 요거랑 이것도 내가 챙겼는데 챙겼는 줄 모르고 또 이것까지 또 집어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번호가 4개가 여기 와있네. 투번호 쓸 일도 없는데 지금은. 이집 만들고. 으씨왜 이렇게 떠나시냐 11시쯤인가 그때되면서 갑자기 바람이 멎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겠다라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12시 넘어서까지 근데 그때 새벽에 한 2시, 3시쯤 돼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는 뭐 변함 없더라고요. 침낭 덮고 그 위에다가 이걸로 또 덮었는데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내려오는 그 냉기 찬 기운하고 침낭 안에서 내 체온에서 이제 달궈지는 온기. 이게 그 차단 역할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침에 핸드폰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잤어요. 알람이 8시에 울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랜턴, 가스 랜턴을 켜놔가지고 그것 또 그렇고 막 함부로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안감에 깨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온기를 그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그 램프 하나가 난로가 아닌 이상 어 근데 이거는 가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어 그래서 이런 환절기나 동계 캠핑 때는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제 6시간 리 한 번도 안 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, 그래서 밥 먹고 이제 40kg 남았네